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단가계약의 경우 퇴직공제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매건 작업지시되는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현행 1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에 해당되므로 연간 단가계약공사인 경우에도 공사 예정금액이 현행 1억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된다고 라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따라서 매건 작업지시되는 연간 단가계약공사인 경우에도 총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공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단위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이지만 총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국가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현행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총가 입찰 계약 제도를 채택하여 공사 예정 금액이 현행 1억 이상이라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공사권별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하지만 총가 금액으로 설계 시총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가계약의 경우 퇴직공제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